현수 씨, 현수 씨! 어? 예? 현수 씨, 다음 달 경쟁 입찰 PT 준비해야 되니까 자사 수학 분석부터 경쟁사 분석 장점, 단점 예상할 수 있는 제안 내용, 그리고 재무제표, 매출 언론에 노출된 내용까지 정리해줘 정리한 데이터는 일목요연하게 도식표를 활용해서 깔끔하게 정리해줘 할수 있지? 예! 저기 대리님 제가 방금 부장님하고 야 얘는 들어온지 3 개월이나 됐는데 이해 안 가는 게 있냐 이게 예, 예. 어 모르면 좀 알아서 찾아서 주체적으로 좀 해보라고 이네 생각과 기준에 부합해서 생각과 기준 야 건대리, 네. 경쟁사 분석 있다유라는 거야. 너 신입 쯤 시작할래? 이게 뭐야 이게 일 똑바로 안 하니? 신입이 모양이면 이라도 잘해야 될거 아니야? 오늘 있을 미팅 건 제가 완벽하게 끝내놨습니다. 오늘 미팅 취소됐는데? 예? 야, 니는 왜 항상 니네 마음대로 생각하고 준비를 하네요? 취소됐다고 말씀 안 하셨는데. 야, 그걸 왜 모르냐?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일을 해야 될거 내가 말을 안 해도 눈치껏 알아서 생각 좀 하고 이러자.